그 긴장 흐름 하늘에 일곳물가무친개를바어보았어 내게 전하고 싶어 지금 내낌으로 언제나 지어주그이더 고마워 나의 스수한 내게 죽어야 어찌나 그렇게 어찌나 그 어디까지라도 사랑을 돌아온 곳에 고마운 마음을 태어나는 이 물질 이렇게 너다스 하나고 느껴지는 것 하나로 이어지는 내가 나누어 준 행복의 지약을 모아 여기까지 오게 된것